자,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무 많네, 속이. 속이 좀 너무 많아. 오늘 추석에는 만두를 맛있는 해물 만두를 좀 해보자고. 대파! 다리, 다 찌듯이. <웃음> 게 말이 안 되냐? 이게 썰어야 돼. 잔잔하게. 당근은 반만 넣어야지. 이 낙지, 어, 내장도 다 제거하고, 눈도 빼고, 입도 빼고, 소금 넣고 바, 바락바락 주물러서 다 이거, 이물질 제거해서 깨끗하게 씻은 거요. 늘 끓으니까 소금 좀 넣어주고, 낙지 두 마리. 낙지만두요? 해물만두? 해물만두. 낙지는 좀 물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데친 다음에, 살짝 데쳐가지고 하려고. 약간 덜 익은 듯하게 데치면 돼. 이거 분쇄기다 돌리면 다젖질까 일단 해봐야 되겠어 이걸 분쇄기라 그런 거야? <웃음> 다지기 이게 다지기야 이게 낙지 잘안 다져지니까 한 장이면 이네 속을 들어가버렸어 이게 <웃음> 됐다 이 정도면 뒤쳤는데도 물이 많이 나오잖아 맛있겠지 한번 음 맛있겠지 새우도 이따 갈까? 갈, 가, 여기다 갈으니까 편하네 맛살도 넣을거야 골고루 넣어가지고 오징어도 갈아야지 여기 해물로 하니까 손이 음. 많이 가네 거기 다진 걸로 하면 편한데 많이 넣으면 안 갈아야지 이거는. 뚜껑 어디 가보냐? 응덜 갈아줬잖아요 됐어 또. 응. 가끔 굵, 굵은 것도 가끔 씹혀야지. 그 <웃음> 응, 이게 씹히는 식감으로 먹는 거야. 응. 와, 오지가 많다. 응. 두부 두분한모반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 이게 부스러 가지고 이제 여기다 짜야 지 해물이 많은 삼모반 정도. 김치는 이렇게 속을 다 털어내야지 깔끔하게 이 머리도 버리지 말고 다 넣어야 돼 얇게 썰어갖고 다져야지 자 이제 양념을 이제 해보자고 마늘, 좀 비린내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강을 많이 넣어야 돼. 소금, 진간장, 간장 조금 넣어줄게. 다시마 간장 아니요 음, 다시마 간장이야. 소금은, 소금은 간 보고 넣자고. 계란 노린자는 내야겠어. <웃음> 야, 이거, 또 이거 좋지. 응. 노린자에 넣어주게 서로 잘붙으라고 음. 아주 똑똑해요. 그거 너무 땡인가, 이제? 응. 음. 와, 이거 진짜 안 떨어진다, 응. 어. 후추 좀 넣어주고. 에 복잡스러워, 이거. 응? 어? 복잡스럽다고. 맘마음대 <웃음> 해먹기 힘드는 거야. 근데, 이 해물 만드는, 삼먹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해물도 다 넣고. 이거 지금 해물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응? 근데. 음, 그래. 음. 참기름은안 넣을 거야. 내가 네, 좀 먹어봐 니가 예? 싱거, 싱거인가 짠가 싱거. 근데 좀 싱거워도 먹을 때 간장 찍어 먹으니까 응, 조금만 먹어볼래? 먹어도 돼 이거? 응 어때? 응, 조금만 먹어 많은데? 왜 나보고 맛보라 그래? 아니 니가 맨날 내가 한 번은 짜다가니까 그래 응된것 같아 조금만 들다 조금 싱겁지? 응좀 어, 넣어야겠다 응. 맛있네? 맛있지? 익으면 더 맛있지 자 간은 소금 조금만 입맛에 맞게 좀 넣고, 좀 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왜 소금이 설탕같이 생기고 설탕이 소금같이 생겼지? 아, 저거 비싼 소금이라니까. 약소금이래. 야, 1kg에 2만원 줬어. 2kg도 안 되잖아. 어, 500g. 그래. 500g에. 500g인가? 2kg인가? 됐다. 아주 됐어요. 맛있게 보이질 않아요. 와. 이게 만두피가 너무 뻣뻣해 가지고 잘안 붙어. 아 만두피가 너무 뻣뻣해. 왜 네, 만두피가 좀 얄려 얄려해야 얄랄, 되는데. 아니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뻣뻣하네. 그게 있다던데. 뭐? 감자 감자 만두피? 이게 이게 찹쌀 만두피야. 이게 찹쌀 만두피인데도 뻣뻣해. 너무 두꺼워. 응. 음. 뻣뻣해요. 뻣뻣해. 이거 질못 난다. 간다. 이중으로 쪄야 돼. 여기 찍지 마. 떨어졌으니까. 여기? 여기 응. 찍지 말라고. <웃음> 이게 하루 하다... 빵구가 났어. 아니 금방 망가지 아, 이게. 응, 어, 몇번 빨면은 이게 손으로 문지르면 이게 저기 목, 뭐야 이거 마포라서 금방 떨어지는데 가이가 금방 떨어지잖아. 응, 음, 버려야겠네 이것도. 뭘 버려? <웃음> 아, 이게 사람들이 생겼지? 보면 또 이거 막아예 더러워 막 이런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런 거다뭐배서 그래. 그래. 음. 음식물이 배 가지고 안 빠져.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뒤에도 물을 발라야 돼 뒤에도. 잘안 붙으니까 이제 모양을 이건 또좀 틀리게 할 거야 모양을 음. 주름 잡는 거 이렇게 이쁘지? 어. 음, 응 이쁘네.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손이 손가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는 요거는 못 만들겠다. 예? 요거는 못 만들겠어. <웃음> 기술이야 이것도. 음, 만두 만들기 싫어서 집 나간 사람도 있다는데. 누가? 하도 집에서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웃음> 그러면, 응 어? 먹지 말아야지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 돼. 이쁘네. 응 어? 이쁘. 이쁘지. 음. 와 이거, 야 이거 만두 음. 몇 개야? 열 열네 개밖에 안 들었어. 와 스무 개도 안들었네 어떻게. 아그 피가? 응. 그거는 뭔가 좀 얇다. 응 음, 이게 딴데서산 건데 이건 얇은데. 아이건 너무 두꺼워. 얇은 게 좋아. 이게 이것도. 이것도 찹쌀 그거다. 이게 도 얇고 좋다. 끝. 음 이렇게 찍까? 음. 이것만 찍어야지. 이것 더더더 올리면 안 돼. 음. 노란 거 하나 쳐보게요. <웃음> 내가 이거 내가 이거는 붙어버렸네.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반반 넣고 한 거거든. 테스트? 내가 맛있나 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무 많네. 속이 속이 좀 너무 많아. 앞뒤로 다 잡는 거야. 주름을 앞뒤로 근데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앞뒤로 잡는 거야. 네, 네, 네. <웃음> 모양은 비슷해. 음. 하나 더 하게. 음. 걔는 왜 그러고 생겼어? <웃음> 그찐빵처럼 만들라 그러니까 안 되네 이게 반죽이 찐빵처럼 할라니까 안돼 이거 그냥 진짜 그만 쬲할 데가 없어 찢자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얇고 좋네 와 이거 부드러워 이거 는어 뜨거 어 뜨거 워6 개가 일 인분이야. 음. 만두집에서 여섯 개 주잖아. 아, 뜨거 이거 꺼내야 되는데. 만두가 찌면 더 커져. 여섯 음. 개 놔야지, 이것도. 만두, 이게 2인분. 2인분이고, 아, 이제 속은, 이게, 어디? 해물 만두니까 속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딱 잘라봐야지. 짠. 이게 찹쌀하고 아니야 쌀하고 밀가루하고 반반 섞은 피 내가 집에서 만들어봤어. 이거는 피가 되게 쫀딱쫀딱해. 얼큰 뭐가 얼큰도 맛있나? 응? 음. 어, 이게더 맛있어? 피가 이게 더 맛있네? 간장 찍으면 더 맛있겠다. 음. 어, 피 만든 게더 맛있는데? 음. 만든 와, 게. 아 뜨거워. 만든 게더 쫀딱거리지. 응. 음. 음. 다음에는 피 내가 그렇게 찹쌀하고 만들어서 해야 되겠어.